어, 안녕하세요 아 우리 그 윤성희입니다윤성희 오늘은 윤성아 뭐를 할거냐면 너의 방과 후 너의 일상을 담아볼거야그게알지 아... 나는 너의 일상 속에 찾아온 거란 말이야 알겠지 윤성아 근데 오늘 윤성이가 아... 학원을 바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일늘집 들렸다가 어,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은 같이 그때 뭐 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인가요? 전날 여기서 기다려? 네. 그래, 갔다 와. 언제쯤 오는 거요? 금방 오신다, 너니, 윤성씨. 무슨 나거가 지금? 영어 학 가서 뭐배요 영어요. 아, 영어 학이니까 영어도요? <웃음> <웃음> 구독자분들이 영어로 한번 자기 인사해봐. My name is 윤성. 와우. Wow. <웃음> 또? 너무 좋엽다 안녕. 윤성이는 학원을 가야 돼가지고,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제 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, 일단 교회 가서 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회에서 킬게요. 요정히. 영어하고 마치고 윤상이 아시돌아 왔습니다. 너 오늘 뭐 하고 싶어 이제? 네. 응. 네. 배고파. 배고파? 뭐, 뭐뭐 먹을 건데? 나는? 나는? 거기서 응. <웃음> 우리가 윤상이랑 피시방을 가기로 했어요. 피시방. 이 윤상이가 배구 부심이 있어가지고 <웃음> 오늘 한번 집아봐 주려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응. 가기 전에 우리. 그래도 오늘 유튜브를 찍는데 우리 좀 대화 좀 나눠야 될거아 그래서 응. 응. 그래, 잘해 주실 다있 아무거나 응. 다시문할게요네 대화 학교가 일단 네. 어디시죠? 성천중학교 성천중학교 네, 몇 학년이에요? 1학년 1학년 그럼 너도 우리 교회6년인데네 6년? 7년 됐는데 강조사님을 <웃음> 옆에 보면서 강조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? 잘생기고 네. 잘하고 네. 네. 그리고 많이 이거랑 이 이거 절대로 제가 간한말 아는다 그죠네 본인의 네. 마음을 있는거 나온거죠? 그쵸? 네 또! 또 그리고 게임 잘하고 또응 네. 정녀인데 말씀도 잘가르치지 말씀도 잘 가르쳐주시고 그치 네 그러면은 윤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건데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성이와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기 위해서 우린 또 즐겁게 피시방을 갈거죠? p <웃음> c 피시방에 가서 바, 맛있게 밥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 또 봐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윤성씨 네희가 갑자기 네.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. 그러면은 윤성이가 이제 네.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일단은 네. 들어오면 형님 아아들이 많아요 어... 그 재밌어요 형님 아들이 꼰대 짓은 안하나요? 아극음 그 <웃음> 이게 우리가 인터뷰왜 켰냐면은 윤서이가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<웃음> 그래도서켰습다 우리 가면밥 먹으러 가요 얼른 갑시다 네. 아. 하 <웃음> 이렇게... 얼른, 얼른 랑이윤어서 아 시간 넘었어요 아 <웃음> 뭐 먹을거야? 어. 야너 근데 맨날 피곤 먹으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어. 저는 너구리 떡 추가했어요 자다 하겠지 맛있게 세요추도하고 먹어야 돼 아번죽다 아, 어, 어, 기도,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뭐라 그랬어? 맛있네 거. 맛있 아, 안 보여 사람들 있어. 사람 있어. 윤성이가 저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모습입니다. 윤성이가 사줬습니다. 너 사준 거 맞지? 네, 윤성이가 사줬어요. 아, 이아 이제 아이스크림이 을 거잖아? 이제, 그럼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.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한 방나오 어땠습니까? 응. 누구세요? <웃음> 방. 아, 또, 하고 싶어. 너누고 싶어? 그도 시간 되면 그러자. 그러면은, <목소리> 오늘 윤석님와 함께한 방. 뿅신방 겸방나호 에이씨? 제가 는데 이제 아 먹고 이제 바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! 다음에 또 만나요! 고한번 해줘 네? 니상보고갈 거에요 알겠세요 오늘 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정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!